아빠가 뇌졸중 증상이 있었는데도 왜 병원에 안 갔어? 아, 증상이 그냥 왔다 가서 그랬다고?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드림에이징 닥터 임영빈입니다. 지난주에 한 아버님이 갑자기 말이 어느해지시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되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몇 시간 후 다시 좋아지셔서 애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며칠 후에나 저희 클리닉에 찾아오셨습니다. 뇌졸중 증상들이 심하게 오거나 계속 지속되면 곧바로 응급실이나 큰 병원에 가시는데 몇분몇초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오시는 분들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며 그냥 집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가 뇌졸중 증상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내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요소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 다섯 가지 요소를 기억하기 쉽게 영어의 알파벳 첫네 글자로 ABCD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녀간그 아버님 케이스를 갖고 보여드릴 텐데요. 만약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이런 증상을 느끼셨다면 자신의 증상을 갖고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A는 Age, 즉 나이를 뜻하는데요. 60세 이상이면 1점을 더해주세요. 이 아버님의 경우 6 7세셨으니 1점을 더하겠습니다. 둘째 B는 Blood Pressure, 즉, 혈압을 뜻합니다. 혈압이 수축기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90 이상이면 1점을 더해주세요. 이 아버님의 경우 혈압이 높아서 1점을 더했습니다. 셋째, C는 clinical, 바로 증상을 뜻합니다.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느끼는 증상을 느끼셨다면 2점을, 만약 말이 어눌해졌다면 1점을 더해주세요. 이 아버님의 경우 둘다 왔지만 더 심각한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경우인 2점을 저희가 더하겠습니다. 넷째, D는 Duration, 한국말로는 기간을 뜻합니다. 만약 증상이 1시간이 넘도록 나타났으면 2점을 10분에서 1시간 정도 나타났으면 1점을 10분 미만으로 나타났으면 0점을 더합니다. 이 아버님의 경우 2시간 정도 나타났으니 2점을 매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가 한번더 있는데요. Diabetes, 즉 당뇨를 뜻합니다. 만약 당뇨가 있으시면 1점을 더합니다. 이 아버님의 경우도 당뇨가 있으셔서 1점을 더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다 더해보면 이 아버님의 경우 7점 만점에 7점을 맞으셨어요. 이렇게 7점이면 일주일 내로 큰 뇌졸중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전조증상 5가지 요소를 정리하고 점수를 매기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던 건지 확실히 와닿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버님께 보여드리니 다른 비즈니스 약속들 다 캔슬하시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뇌영상촬영, 경동맥검사, 부정맥검사 등을 하루 이틀만에 빨리 끝내서 큰 뇌졸중이 올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내 도와드렸습니다. 이 ABCD 계산법을 사용할 때 4점을 넘으시면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점까지는 가까운 동네의원에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뇌졸중 치료에는 시간이 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급한 치료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 많은 지인분들께 공유하셔서 뇌졸중 예방 운동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